아, 에리야! 이쪽이야, 이쪽! 부두에 갔다 왔다며? 거기 있던 비행선은 어떻게 됐어? 없었어요. 응? 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도장! 아! 그, 사라졌다고? 그 커다란 비행선이? 어딘가로 도주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 바닷속으로 추락한 거 아니야? 글쎄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정도 무게가 추락했다면 인근에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긴 그 정도 물난리가 났으면 우리 쪽에도 보였을 거야 이거 참 찜찜하네 없어졌다고 좋아할 수도 없으니 계속 주의하는 수밖에요 일단 저는 다른 곳도 찾아볼게요 그러는 김에 거점에 몰려든 인형들도 유인해서 데려가고요. 오, 그럼 완전 고맙지. 아닌 게 아니라 이 녀석들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거든. 마치 줄어든 수만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말이야. 공장 찍어내는 것처럼. 여하간, 그 때문에 미숙이가 고생하고 있어. 너랑 약속했다고 쉬지도 않고 싸우더라. 그랬군요. 저도 분발해야겠네요. 그분에게. 특경대도 널 백업할 거야. 민우 목까지... 아 에리씨 연락해주셨군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폭격기 편대가 전멸한 건과 차후의 대체권으로 그보다 에리씨는 어떠셨어요? 정찰에 소득은 있으셨나요? 아니요 부두 말고 다른 곳들도 찾아봤지만 오리진 휠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낙관에선 안되겠죠 인형들의 공세는 조금도 줄지 않았으니까요. 네, 인형들은 오리진 휠 내부에서 전성되어 나왔죠. 역시 종적을 감춘 오리진 휠도 오리진 휠의 관리자 에너벨도 건지 않게 틀림없어요. 에너벨? 그게 그 기계씨의 이름인가요? 네, 위험 등급 A+, 인식명 에너벨. 유니온은 해당 차원종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들은 바에 따르면 에너벨은 스스로를 기계왕이라는 군단장의 부하라 밝혔죠. 군단장... 최고 위험 등급의 차원종 말이군요. 차원전쟁 당시에 헤카톤 케일이나 아자젤이 그런 존재였었죠. 에리씨, 혹시 그때 그들과 교전해보신 경험이... 없어요. 저는 그럴만한 실력도 위치도 아니었거든요.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차원종보다는 인간들과 더 싸웠죠. <웃음> 여튼 하 기계왕이라면 저도 알아요. 설마 군단장이나 되는 차원종일 줄은 몰랐지만요. 어. 저수지 씨한테 들으셨나 보죠? 저수지 씨도 그 군단장과 관련이 있거든요. 저수지 씨가 시공주 팀과 아직 그들이 임시 클로저로 활동했을 때였어요. 한창 교전 중에 기계왕의 잔내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이란 물건과 접촉했다고 하더군요. 그 물건은 접촉한 사람의 힘에 차원종의 힘을 합쳐주는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각성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덕분에 그 각성한 힘으로 시궁지팀은 쿠르마라는 강적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다만 그때 모두가 간과했던 일이 있었는데 저수지... 저수지도 그 물건과 접촉했었군요. 네. 애당초 리에이니메이터 오리진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게 저수지 였어요 그만큼 가장 오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셨던 거죠. 위상력이 없는 대신 생존력이 올라가는 하나의 완결된 생태구조가 머리에 확립되는 방식으로요 언니, 그 뒤부터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저수지 씨의 몸을 검사하다 알게 된건 저니까요 다친 곳은 없나요? 방공 호에있을때 저수지 씨의 메디컬 체크를 했었어요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에 대해 알고 검사했더니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결과가 나오더군요 하나의 완결된 생태구조라고 했던가요? 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변이 된 저수지 씨의 머릿속은요. 마치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처럼 복잡한 신경계의 구조가 재배치된 것도 그렇지만 세포의 재생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해 있더군요. 머리의 한정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마저 무시할 정도로요. 자세한 메커니즘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목 아래의 기관이 사라져도 생존할 것 같았어요. 가령... 심장이 정지한 상태라던가 말이군요. That's right. 저수지씨가 딱 그런 케이스였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고 인공심장을 이식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흔히 골드나워를 놓쳤다고 하죠. 비가역적 손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수지씨는 무사히 깨어나셨죠. 내 손상은커녕 일시적인 장애조차 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역시 그것도 변이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요. 슬슬 앞뒤가 들어맞네요. 그 기계, 에너벨이 저수지를 샘플이라 부른 것도 이를 회수하는 게 마스터, 기계왕의 명령이라 했던 것도요. 네, 저도 캐롤도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에리시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저수지는... 저수지도 알고 있나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왜 자신이 노려지는지를요? 걱정마! 알고 있었으니까 리아이 뭐에 대해 캐롤보다 먼저 알려준 사람이 있었거든 엘리 너랑 같이 꾼그 꿈속에서 말이야 이상이 생기면 말씀해주세요 몸은 괜찮아? 저수지? 왜 나왔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거예요? 아이 또 이러네 난 괜찮다니까 방금 못 들었어? 리안이 뭐로 완전 건강하다는 거? 그렇지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자, 이러지 말고 다시 들어가요 밖은 아직 위험하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안심하고 푹 쉬세요 저수지를 노리는 적들은 제가 전부 처리할 테니까 싫어! 그러는 거 정말 싫다고! 어? 저수지? 넌 싸우는데 나는 쉬라고? 계속 그렇게 보호만 받으라고? 그게 될것 같아, 바보야! 빚만지는 거딱 질색이거든! 나도 같이 싸울 거야! 도움받은 만큼 널 돕겠어! 그게 내 보수고, 내 거래 방식이야! 그러니 얌전히 받아! 심부름꾼! 심부름꾼... 그래요... 저는 당신의 심부름꾼이죠 미안해요, 동업자인데... 멋대로 굴러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협업해보죠. 가족이 아니라 친구... 저수지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저와 꾼 꿈속에서 들었다고 했죠. 음, 도그라가 말해줬어. 다만 그때는 내가 잠든 게 정상인 줄 알고 꿈에서 깨어나는 걸 방해했던 거래. 잠깐, 두분 잠시만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캐롤에게 보고받기는 했지만 정말 두분다 같은 꿈을 꾸신 건가요? 정확히는 제가 저수지의 꿈속에 불려간 거였어요. 아마 리애니메이터 오리진 때문이었을 테죠. 그게 저수지의 몸에 나노로봇이란 걸 심었는데 그 로봇이 뭔가를 했던 게 아닐까요? 마침 근처의 병실에 잠들어 있던 저한테요. 그럼 그냥 불려서 갔을 뿐. 에리시의 자의는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요. 원했어요. 누군가를 제 가족이 되어줄 사람을요. 외로웠거든요.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꿈속으로 불려갔을 때 앞뒤 생각 안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만나게 된 거죠. 저수지를요. 외로웠다니. 혹시 의식이 있으셨던 건가요?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고 보니 저수지는 모르고 있겠군요 그래요 임시 지부장님과 캐롤리엘 씨도 있으니 이참에 다 알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제 과거를 미하엘 폰키스크와의 관계도요 괜찮으시겠어요? 말씀하기 꺼려하셨잖아요 제대로 협업하기로 했으니까요 다만 밖에 나가서 통신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여기서 저수지의 얼굴을 보고 얘기할 자신은 없어서요 에리야 이라면 보수를 받는다 그게 심부름꾼이야 졌네요. 좋네요. 그래요 그때도 이렇게 어두웠었죠 제가 아직 주에리였던 시절 처음으로 위상능력자가 된 그날 밤도요 온종일 차원종들을 피해 도망다녔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지쳐있었죠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그저 모든 걸 잊고 자고 싶었어요 죽은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다 잊고서요 바보 같으니 절대 잠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참상을 볼수 있었죠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독 때문이었어요 잠들어있던 동안 각성한 거였죠 적에게도 아군에게도 최악인 위상력을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제 힘인지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도 그러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죠 방공호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알국게도 그제야 독이 조절되더군요 실컷 쓰고 났더니 멈추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죽고 싶었죠. 죄책감에 짓눌려 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뒤늦게 투입된 유니온의 클로저들을 상대로요. 하지만 그것조차 못해서 체포되고 말았죠. 그리고 만나게 된 거예요. 유니온의 총장 미하엘 폰 키스크를 세계 단위대 합류 파도리 박차고 슉! 신나게 춤춰보자 올려치고 캡틴 컷! 빵야! 아피, 타우러! 어지럽죠? 나오세요! 여기, 늑대야! 어지럽죠? <웃음> <웃음> <웃음> 어디 <웃음> 얼마나 강을 타고 있나요? 자고! 종들을 처치하느라 그럼 얘기를 계속 할게요. 총장님, 미하일 폰 키스크를 만난 부분부터요. 여기입니다. 일단 제압은 해뒀습니다만, 음, 수고했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지. 음, 자고 있는 사이에 위상력 각성, 위상력에 의한 맹독방출로, 대피소내의 다른 사람들을 사망시킴. 이후 장난을 일으켜 선날뛰다가 출동한 클로저들에 의해 체포됨. 자네는 평범한 클로저로 활동시키기 어렵겠군. 하지만 그런 자네에게 딱 맞는 일이 있네. 거절한다면 다소 혹독한 실험에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겠나?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총장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럴 바엔 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을 부양하며 살라고 했죠.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누구도 하지 않을 가장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기로 했죠 위법 위상 능력자를 숙청하는 클로저 통칭 집행자의 일을 요세계 당기듯 힘을 따라서 지하기 타이밍을 맞춰보죠 아니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악마 기억 공건가 얘기를 계속할까요? 어디까지 했었죠? 아, 음 집행자란 게 되었다고. 그래요. 거기부터 얘기하면 되겠네요. 18년 전. 사원전쟁이 한창일 무렵이었어요. 당시의 위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징집되었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인류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건 아니었어요. 개중에는 그 혼란을 틈타 위상력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위법 위상능력자들은 클로저들로 구성된 기동부대에게 체포됐어요. 그리고 그 부대로도 감당이 안 되는 악질범들은 유니온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숙청되고는 했죠 이때 숙청을 담당했던 게 집행자 바로 저였어요 독이 담긴 화살로 최대한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인다 해서 그 별명도 악마라고 불렸죠 어... 여기 숨어있었군요 더는 도망치지 말아주세요 더 우울해지니까 사, 살려줘 나, 나한텐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어. 내가 아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어도 이미 늦었어요. 내 화살은 맹독이 깃들어 있으니까. 미안해요. 우울하네요. 그, 그, 이 악마 같은.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진정! 진정! 둘이하나요 어, 뭐, 몸이 더이상... 아름지겨... 아파... 괴로워... 독이... 전신으로 퍼졌군요 버티지 마세요... 고통이 길어질 뿐이에요 지, 싫어... 죽고 싶지 않아... 살아야해... 살아서... 돌아가야...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너. 어! 에, 리야 아, 미안해요. 또 멍하니 있었네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럼 분위기도 바꿀 겸 장소도 바꿔볼까요? 높은 데에서 야경을 볼래요. 그 편이 얘기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거기 가서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됐으니 이만 가볼게요. 부디 좋은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이 영원히 계속되길 다들 어떻게 들었어? 에, 에리의 이야기 충격적이었어요 에리씨의 과거도 과거였지만 설마 미아의 폰키스크의 밑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 위법 위상능력자를 숙청하는 클로저 집행자. 그와 관련된 정보를 본 기억이 있어. 막 임시 지부장이 되고 난 직후에 말이야.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등급이 오르면서 그 전까지 접근 불가였던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었거든.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지워져 있었고, 남은 정보도 지니어브를 가리기에는 마땅치가 않았지. 그때는 미아의 폰키스크, 총장파의 비리를 추적하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응. 어차피 집행자도 그 일환일 거라 여기고 넘어갔었어. 그런데 그게 다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될 줄이야. 어쨌든 진짜라는 거네. 에리가 했던 이야기 전부. 네, 이제야 알것 같네요. 에리씨가 왜 과거 얘기를 피하셨던 건지 그리고 왜 저수지씨에게 알려지길 피하셨던 건지도요. 피해? 에리가 나를? 내색은 안 하려 하셨지만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아마 과거가 알려지면 멀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게 아닐까요? 바보! 그럴 리가 없잖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건 간에 나는 지금의 에리밖에 몰라 귀찮을 정도로 들러붙고 아닌 척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래서 처음보는 나한테 가족이 되자 하고 그런 나를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하는 내가 아는 에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봐온 에리시도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구해오고 스스로 나서서 차원종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좀더 믿고 기다려봐요. 에리시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얘기해주기를요. 어우, 에리시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옥상공원으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올라간 김에 그 부근의 차원종들을 정리하신다네요. <웃음>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응, 음, 그러게... 기다릴게, 에리아. 저수지? 들리나요? 어, 에리아! 정리는 다 끝났어? 네. 여기는 깨끗하게요. 여기는? 그럼 다른 데는 어떤데? 어디보자. 높은 곳에 있으니 잘 보이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엉망이에요. 워낙. 인형들이 몰려들고 있다 보니 그래도 거점이 있는 광장 쪽은 괜찮아요 장미숙 씨와 특경대 분들이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대교 쪽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고 부두 쪽은 왜? 부두 쪽은 뭐 어떤데? 아니요 인형들이 좀 많아 보여서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얘기는 가면서 하기로 해요 가족이 아니라 저수지?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어, 그게 집행자라는 게 되어서 나쁜 위상능력자들을 혼내줬다고 <웃음> 그래요 대충 비슷하네요 미하일 폰키스크에게 나쁜 위상능력자들을 죽음으로 혼내준 거긴 하지만요 개 중에는 정말 나쁜 위상능력자들도 있었지만 나쁜지 어떤지 판단이 서지 않는 위상능력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머리로 판단하려 들지 않았죠. 마치 그게 저한테 주어진 벌이라는 뜻이요 에리야... <웃음> 그래도 명색이 클로저였기 때문일까요? 계속 누군가를 죽이는 명령만 따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른 클로저들처럼 인류를 구하는 그런 거창한 임무까진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제 요청은 매번 묵살당했어요 미하일 폰키스크는 단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이미 사람을 죽인 제게 그런 열망을 가질 자격 따윈 없다면서요 뭐? 말다 했어! 그 나쁜 놈을! 괜찮아요 당시에 저도 그 말에 동의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감정을 죽이고 도구로 살아가려 했죠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 인형들처럼요 어? 벌써 부두에 도착한 거야? 네. 저격 포인트에 들어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제거해 보일게요. 보수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다들 보고 싶다. 미안해 소용없어요. 애원하지 말아요.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이런 거... 싫어요. 저도 싫다고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면 우울하네요 최악이 <목소리> <목소리> you <laughs> 이번에야말로... 지옥에서 돌아왔답니다. 빤펜하게! 어? 잘 따라오세요! 같이 빙글빙글이 흐름을 따라서 더 세게! 거슬걸요큰 어? <웃음> 표정! 한번더 <목소리가> 아, 아, 어, 어? 어 무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타게 저를 다 부르고? 에이, 바보야! 무슨 일이라고 묻고 싶은 건 나야! 갑자기 왜 그래! 싸우면서 웬 혼잣말을 그렇게... 혼잣말? 제가요? 그랬군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거... 괜찮은 거야? 힘들면 더는 얘기하지 마! 안 해도 돼! 아, 아니요. 하다가 많은 게더안 좋을 것 같아요. 도 끝까지 짜내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그래. 그래도, 무리하지 마. 네. 어차피 이제 다 끝나가니까요. 그럼, 그날의 일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미하엘 폰키스크가 지금까지와 다른 명령을 내렸던 남극의 최종 결전지에 저를 투입시킨 일에 대해서요. 가볼게요! <웃음> 어디, 얼마나 가든지 맞춰보죠? 다숨으셨나요 그럼 찾을게요! 빨가울 거에요? 집행자님, 저도 집행자님처럼 비알 총장님을 모시고 있어요. 오늘은 그 대신 그분의 말씀을 전하러 왔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상해도 웃으면 안 돼요. <웃음> 주에리 요원, 내가 전네. 자네의 소원대로 보내주도록 하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나아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남극으로 말이야 그 전장에 가서 증명하고 오게 자네 역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근로저란 것을 어, 이상해요 집행자님 어때요? 비슷했나요? <웃음>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가 태도를 바꾼 이유 그동안 제가 집행자로서 해왔던 일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알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주혜리는 깨닫지 못했죠 숙청은 숙청을 부른다는 것을 쓰임이 다한 말은 버림받는다는 것을요 던져, 차고, 시원하게, 밀고! 당신이... 마지막이군요. 천멸이라고? <웃음> 그 많던 부대원들이... 어째서죠? 총장님은... 어째서 절 배신한 거죠? 따, 당연한 걸 묻는군. 요네 녀석의 존재는 용납되어선 안 돼! 유니온이 직접 위상능력자를 숙청했다는 증거를 남길 순 없으니까! 그런 거였군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이유를 듣고 나니 더 우울해졌네요 그럼 좋은 꿈을 꾸세요 <웃음> 여기까지군요 돌이켜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우울하기만 한 삶이었네요 조금 분한해 저도 한 번쯤 클로저로서 누군가를 아... 얘기를 오래 했더니 피곤하네요 슬슬 거점으로 돌아갈게요 부두의 인형들도 정리가 된 듯하니까요 남은 이야기는 그곳에서 할게요 직접 보여주며 말하는 게 빠를 테니까요 직접 보여준다고요? 이건 에리씨가 전투 때마다 소환하는 네 물방울씨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끄덕였어요 마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단순한 조작기열 위상력 공기 중에 수분을 제어하는 힘인 줄 알았는데 자율조작? 따로 독립된 개체인가요? 네 제 오래된 친구예요 평소엔 남 앞에 잘 나오지 않지만요 오래된 친구? 얼마나? <웃음> 신경 쓰이나요? 저수지 말고 다른 친구도 있어서? 아니거든? 18년 동안 잠만 잤다면서 근데 언제 사귀었나 싶어서 그야 잠들기 전에 사귄 거죠 18년 전 남극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요 뭐? 그럼 이 물방울이 네가 말한... 맞아요. 저수지는 들어서 알고 있겠네요. 저와 합체한 악마, 물방울 모양의 차원종에 대해서요. What? 차원종이라고요? 소리치지 마세요. 방울씨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p 스 하지만 너무 뜻밖이라서... 과연 이래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였군요. 그럼 물방울씨도 소개받았으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분과 관련된... 에리씨의 남은 이야기를요 가족이야 네 마저 알려드릴게요 남극에서 숙청당한 주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숨이 끊어지기 직전 어떤 기적을 만났는지 말이에요 너 여기서 뭐해? 일어나 눈좀 떠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일어나 보라니까 어 일어났다 일어났어 여기야 나 보여? 물방울 물방울? 그거 나아라는 거야? 응 그래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불러 어차피 나야 이름 없는 악마니까 이런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었네 이대로면 얼마 못가 죽을 거야 알고 있지? 그러니 반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네몸 나한테 넘겨 어차피 죽을거면 내가 접수해주겠다 이거야 뭐 실은 이렇게 말하는 나도 죽어가고 있거든 그동안 모셔왔던 주인님한테 버림받아서 아니 아닌가 오히려 해방된거라 해야하나 아무튼 그 대가로 이런 물방울이 된거야 실제가 없어서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가 된 거지. 그런데 마침 쓸만한 몸이 이렇게 좋아요. 줄게요. 뭐라고? 이몸 가져가라고 누 응. 구해보고 싶었어. 그를 비로 악마일지라도 긴 응. 생에 마음에 안 들어. 감히 누가 누굴 구해준다는 거야? 그런 값싼 동정 따위 필요 없거든? 무엇보다 패배주의로 가득한 표정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그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어지간히도 뜻대로 되는 게 없었나봐 하다못해 죽는 거만이라도 뜻대로 하고 싶었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돼 이래봬도 명색이 악마라서 말야 정반대로 소원을 이루어줄게 죽음을 원한다면 삶을 희생을 원한다면 구원을 보수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괜찮아 앞으로는 진짜 행복할 테니까 다친 곳은 그렇게 악마 차원종과 합체했다고요? 아, 하지만 반차원종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반차원종? 그게 뭐죠? 고위 차원종에 의해 차원종으로 변이된 인간들을 말해요. 그렇기에 차원종의 제1위상력과 인간의 제2위상력, 그두 개의 힘이 합쳐진 제3위상력을 보유하게 되죠. 다만 이 제3위상력은 각성하기도 힘들고, 각성한다고 한들 인간의 신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폭주하거나 자멸했었는데, 에리시에게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군요. 제3위상... 애너벨도... 절 보고 그랬죠 제 1위상과 제 2위상이 결합된 변종에 가깝다고요 어쨌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멀쩡하다면 다 방울씨 덕분일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절 우선시해준 것 같으니까요 당신은 좋은 클로저가 되겠어요